나 보러 가세요. 오케이 일단 권총에 케이. 오, 오, 나 중배. 왜? 권총. 어허. 고정 몇 킬이야? 오케이 요새는 무선 마우스가 대세죠. 유선 잘안 쓰죠. 유선 깨라. 패빙 하나. 힌들링. 좀 나왔고 우리 패스 늦다. 늦다 여기. 패스 매우 매우 늦다. 패스 조심. 언더핸드 망이다. 나 오늘 빙 나오나? 아 맞다, 스프레이 사야지. 깜빡 됐어요 하나 몰라. 냄새가 나는데. 뭔 냄새? 나네. 뭔 냄새가 난다는 아, 거. 어. 허 알코올 냄새고만. 자 패스빙 하나요. 둘이요. 네. 패스했어요. 까투리언이 패스. 까투리. 2층이 속아나? 그 핀가고 들어가셔야죠 뭐합니까? 4층 뭐라나? 2층이야 2층이야 어? 터미. 아 퀴즈 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호 아 이거 진짜 초근접베레타 너무 약한데 나발총 힘드노? 내가 왜... 패스했어요 패스 잡았어요 패스 있어, 네. 뻐루다 타이밍. 이건 못 작설, 작 어? 작설 중. 네. 스토이네 어, 포기까지 날라오네. 주후배가 소리 하나났대 내가, 네. 오케이. 작게 조피하나다 이 뭐야? 왔다, 나왔다. 아 이거 권총 킬이 안 되네. 권총을 다 들고 있어야 되나아 포기 이상하게 죽은 사람이요 맞죠, 맞죠. 이번에 이뛰면서 연막 가야 돼요. 마타님 안녕하세요. 안데나오어나 하나. 에니고 하나 있다. 뭐, 오, 어, 그냥 잘한데? 오케이 일단 건 나이스. 오, 그래 이렇게 돼야 돼. 개피치고 권총으로 잡고 개피 개피 좋습니다. 저 우리 편저 윙크하고 있는 거야 꼴형님 오케이 오늘 한잔 했다고? 아니, 안 했지. 오늘 안했지? 안어안 오케이 오케이 텐션 좋은데? 어이구 나쁜. 기둥이 마하나이 전폭 내마무리까야지 기둥 파스 포하나1레이게 그래. 시오레이다 어, 그이다 어, 노레이자 이. 리셰 클라운다 클라운다 클라옵니다 준비나왜왜왜나 이거? 어, 내 네, 아니다 나, 나 지하였어 원래 어, 라빠데 우리 소령일등이네 중2가 2등이고 오. 아 이거 패빙 2개 안 깔겠다 어 왔다 폭기 딥하구만 어, 나왔다 탄다 최적의 까투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스페셜포 트 중울배 하나 있다 누가 함께 합니다 이거 자기가 와이 중중중 신카 형님 왔었어요 <웃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중그 중, 공무원 님내핑 캐서 묵나 본데, 야, 우리 집안 사나요 어우, 중불배나건조 중불배. 이기는가? 아, 삼킬, 삼킬, 삼킬이다. 건조, 삼킬, 건조, 삼킬, 건조, 이진 잡았고. 마스퍼 하나. 왜? 아, 사킬인가? 어, 중다층. 탄이 네, 이제 권총 사킬? 사킬이가. 맞제? 어, 오케이 컴팩 없어요. 쌍권총 있던데 쌍권총. 대합비 하나 힘들게. 클라 많다 모캔디 먹다가 이빨 깨지셨다고요?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그 조심해야 돼. 그떡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요. 어 아, 양대가 쏘고 양두이랑 나랑 3나로 되어있는데 오구만3둘이네 프로필에? 형이라 불러라. 어허 권몇 아, 아, 킬이야? 공격, 공격. 오케이 권촌 킬 끝, 끝, 끝, 끝 2층, 2층, 권촌 킬 미션 클리어 아군이 회배하였습니다권적으로 바로 세밍 잡았다 좋다 스페레포스가 진짜 힘든거야 형님 와 그것도 타이밍 맞으면 바로 되는데 그줌 없다 그래 조심해야 된다 아까 안그래도 없더라 이거 영혼의 밑줌 봐줘야 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작게 작업해야 되는 맞출 수 없지 맞지 뭐야 아 얘기해야지 미리 까비 춘자형 큰이잖아 아, 몸피야 또아 어, 내가 방금 연승보도 쓴거데 네, 한번 봐. 피 1은 아닌데. 연승보도 좋다고? 내손이까님 어, 어. 안녕하세요. 세현님 안녕하세요. 네. 자, 대가 피하나? 누구지? 네. 아, 라인 맞습니다. 라인만. 라인만 2층 2 이승 잡았나? 갑 포가나? 있는가 인겨? 오 오, 에디 스텝 제일 무서워. 꼭 했을 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디? 3등. 상대편 가자고? 아니 3등아 3등. 3등. 아, 3등. 1, 1, 1, 1. 아, 근데 형 아, 나... 뒤에서 2등 중이네. 그거도 이지 오크랑 공동 2등 중이네. 다섯 포 그냥 쏴 버리기 확실하나? 오이 깜빡야저 그러면 권총 7킬인가요? 8킬인가요? 끝난 건가? 아, 이제 끝나긴 했는데 8킬인가? 7킬인가? 나 이제 세 봐야겠다. 어, 좋네요. 아 승리할... 대회 보상 들어왔다고요? 아, 어, 맞 대회 축한다 아, 맙다 고맙대, 고맙대. 오케이.